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이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축진되고 있는 제조의 이 디지털화 그리고 이런한 그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는 미쓰비시 전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저희 미쓰비시 전기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컨트롤러 제품부터 IoT 어플리케이션 패키지까지 제조 산업의 자동화, 지능화에 대해서 자동화와 메카트로닉스 부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의 디지털화, 혁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 더불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준비가 시작돼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향후의 제조는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과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조의 자동화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제조의 최, 어, 효율화 그리고 최적화를 지나서 지능화의 단계로의 변화를 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미쓰비시 전기는 어, 일손을 보완하고 그리고 예, 제조 노하우를 개성하고 진화하는 쪽으로 어, 디지털화에 어, 대한 사회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저희의 예, 준비 사항에 대해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어, 좀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팩토리가 되겠는데요. 어, 저희 미쓰비시 전기의 IoT 솔루션의 어, 네이밍이 되겠고요. 어, 흔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어, 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어, 화면은 기본 아키텍처가 되겠는데요.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그 현장에서 즉시 어, 데이터화해서 정보화해서 그 정보화된 내용을 현장에 피드백을 해서 개선 활동에 활용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IT 시스템에 연계해서 빅데이터에 분석, 활용을 할수 있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제조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는 것을 지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현수단은 IT 시스템과 현장을 연결하는 어, 수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미쓰비시 전기 이펙토리는 e 어, 전 세계 750개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한국 내에서는 57개사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어, 이런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에 대한 어, 구체적인 어, 레퍼런스에 대해서 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에 이 팩토리 모델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단사, 저희 미쓰미시 전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견학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간단히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한계를 넘어선 세상. 당신이 어디에 있든 원하는 곳과 연결되고 당신이 언제든 시간을 초월해 존재할 수 있는 기술의 힘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세계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이 초시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좀더 나중에 어, 좀더 자세히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미스메시 전기인은 한국 내의 이 팩토리의 어, 레퍼런스를 어,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13개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약 1년의 기간을 거쳐서 어,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의 인을 예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의 리드타임을 대폭 절감하고 생산선향상에 가장 요인이 되고 있는 어, 리드타임이나 그 불량률 감소 그리고 어, 공정 감시에 대해서 어, 요소기술로 메인 요소기술로 기술 n g Lang, l a n a 종합메이커만이 가능한 폭 a 은 기술로 수준 높고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FPD, a 차전지 물류 식품 포장 등 전반적인 제조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이 e 팩토리를 통해 기업의 가치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제조 연장 데이터의 실시간 활용 및 IT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제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휴는 이 e 팩토리의 엣지 컴퓨팅을 통해 실현 가능합니다. 이 e 팩토리의 엣지 컴퓨팅.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전체의 시스템 구성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IT 컴퓨팅에서 정보화를 수행하고요. 거기에 대한 정보화된 필요시에만 IT 시스템으로 전개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이팩터리는 e 생산성과 품질, 안전성 향상, 에너지 절약, 보안까지 제조 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스마트한 제조를 실현합니다. 이 팩토리에 탑재된 핵심 기술 주문 생산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플스폼을 통해서 직접 어여한가지의 제품에 대해서 선정을 하셔서 주문을 생산을 하시, 주문을 지시를 하시고요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가동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산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조과정은 이력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리모트에서 메인터넌스도 가능합니다 라인 단위가 아닌 설비 단위의 에너지를 측정하고 을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 제품을 분석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로보틱스를 통해 특정한 룰 없이도 유연한 생산이 가능하여 생산 현장에 전체 약 11대의 로봇이 적용되어 이 있어서 정밀제와 함께 유연 생산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은 IT 시스템에서 빅데이터로 KPI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엣지 컴퓨팅에 대한 화면이 되겠는데요. 애치컴팅에 탑재된 AI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정거하고그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FAIT에 의한 주문, 제조, 포장, 출하까지의 생산전 공정이 실현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뉴팩처링 저희 단독으로 구축을 하지 않았고요. 한국 내에 있는 13개사의 파트너들과 함께 어, 이 팩토리 모델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스마트 어, 이 팩토리 모델 라인을 어, 정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스마트 공장에 대한 어,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 전정 별량 생산, 그리고 이 합리적으로 조정 제어가 가능한 유연 제조, 그리고 AI한 어, 예지 보전이 가능한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어, 시각 제조의 정보와 효율화 그리고 최적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율 제조가 가능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되겠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구조가 되겠고요. 가로 40m, 세로 12m의 공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IT 시스템부터 엣지를 거쳐서 현장의 부품 수배 가공, 조립 공장을, 공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하가 되는 형태로 어,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어, 네임플레이트와 문구세트 총두 종류의 11가지 제품을 생, 어, 하나의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그, 어, 실시간으로 어, 분석과 AI 분석한 레포트를 같이 동봉해서 어, 여러분들께 제, 어,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도입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현 기술로 에, IoT의 기본이 되는 어, 네트워크 기술부터 정밀 제어를 하는 그리고 어, 전후 공정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 상태를 교육하는 어, 제어 기술과 함께 엣지 컴퓨팅에서 데이터를 전보하는 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에, 투입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온라인스 파트너사들의 기술이 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하신 어, 분들은 총 13개사가 참여를 하셨고요. 어, IT 시스템부터 최종 어, 출하, 그리고 예, 체험조까지 13개사의 어, 파트너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 약 1년의 거, 시간을 거쳐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어, 체험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 주문 생산부터 어, 트러블 슈팅까지 제조에 근간이 되고 있는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기본이 되는 요소 기술들을 체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 경쟁력 강화,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력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 그리고 에너지 관리, 그리고 AI 기술들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 안내가 되겠습니다. 저희 미스비시 전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변화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어 말씀이 있습니다. IoT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디지털 어 경제에 돌입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스마트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현재 어 우리의 강점은 뭔지 그리고 스마트화에 대한 대상은 어딘지에 대한 스콥을 정하는 고민을 리팩트리 모델라인에서 오셔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